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이 오늘 직회 제자 일대 카오나 유주 선생님과 한번 상대 카오나 멘토 선생님이 임재범의 노래로 임재범을 느낄 수 있는 임재범의 테라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충분히 연습하시고 감정이입하시고 전달하실 트레이닝 영상 한번 오늘 담아올게요. 저는 식물에 무어줘야 되니까요. 류 아, 선생님이 아까 했던 동작들 보셨죠? 네. 그런 동작들이 기본적으로 몸을 푸는 동작입니다. 그래야 불관병이나 무리가 안갈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어깨만 자꾸 피시는데 여기는 어, 어 역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재미있어야 돼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재준비 하고 재밌있게 일찍 사장, 장전에 뮤즈 달린 게뭔까요 네, 네. 자이물에기 한번 찍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영수 대단으로 되지 해놨습니다. 자!